영 o u n g y 찾아야 a 기운이 e l l you. Curious y o 어? n g doctor, you c a 뭐니뭐니뭐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학교 안갈 거야 어? 어 큰일 났다 어, 아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빨리 아 교복 입고 교복 입고 아 가방 아, 가방 매고 책책책아아 책, 책, 책. 아, 아, 꾸준한 오빠 갔다 올게 아 빠이빠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 우커이커봉이 지금 몇 시야 혼나겠다 얘 엄마 죄송합니다 다녀올게요 잠깐만 너 머리 감았어? 아니요 세수어 아니요 이다았어 아니요 너? 그럼 됐다 갔다 와라 에이. 뭐지 저거 아 어쨌든 다올게엄마들였다 빨리 가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들이고 아이고+ 들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제아나 아이고+ 아이고+ 아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얘들 아이고+ 어? 야, 거아아이일 났어 지아이거아아 아이고+ 어떡하냐? 어, 고들아 무슨 아이데 아 지금 학교장이 애들을 괴롭히고 있어 어떻게? 뭐? 지금 뭐, 어느 때데 자꾸 애들을 괴롭히고 그래. 아 진짜 누군데? 누구야? 누가 괴롭히다가는 거야? 응.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뭐야? 회시가 내가 미안해. 어 내가 너한테 어 잘못됐나봐. 하 <웃음>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아? 어? 야 내가 너한테 천원 줄 테니까 빵이랑 우유 사와. 오는 길에 아면도 사갖고 오고. 그리고 오백 원 거실로 갖고 와라 어? 에이 대식나 돈이 없어 아 맞다 니네 엄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지? <웃음> 우리 엄마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 그돈 갖고 와이 자식아 알았지? 어, 우리 엄마한테도 하지마 미안해 아, 말잘 들을게 야울라 야애들아 이거 운다 야 <웃음> 어? 빵안사고 어? 야야 어? 어짱 어? 야 그만해 아이 뭐야 재미도 없고 야어빵안사고 이거 어떻게 학교 짤리게 해줘? 너 우리 아빠가 여기 어떤 존재인 줄 알지? <웃음> 아 진짜 이뭐 뭐하는 짓이야 왜 그래 니들 야왜애들 때리고 그래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뭐야? 형 뭐라는 거냐? 어? 야 너도 처음 맞고 싶냐? 어? 야 왕소나. 예 형님. 야얘 처리 좀 해야겠다. 예. 눌러봐. 어왜 그래? 아! 아! 아! 와, 아! 아! <웃음> 어, 어, 어, 어. <웃음> 진짜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진짜. 야 왕소나. 야, 애 죽겠다. 그만해라. 어? 어머니보다 먼저 장례 치르면 안 되잖아. 살살 해 줘라. 진짜! <웃음> 너 뭐라고 했어? 너말다 했어? 나도 써말이거든 아니 좀. 들여봐. 이 저씨야. 봐 힘이 남아 있네. 들여봐. 얘들아, 구멍이 채 없잖아. 제때리 싫어. 전 가만 있어, 엄마쟤 시, 진짜 혼나고 싶어? <웃음> 야, 야 일어나봐. 어? 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개 갔다가는 넌 죽는다. 알았냐? 야, 얘들아. 쓰레기들은 쓰레기장에 버리고 가라. 가자, 왕손아. 에이, 에이, 아, 진짜 속상해, 진짜. 야, 너 괜찮아? 어 어, 구멍가 그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괜히 이렇게 막고 아냐 아냐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 맞다 나 우유랑 빵 사러 가야돼 그봉아 다음에 보자 야야 그러지마 그러지 마. 그렇지 말라고 아 너무 아파 진짜 <웃음> 뭐야 야 어어 널러와 봐어나 그랜마 널러와 봐어어 알았어 어, 어, 근데 왜왜 부르는데 니들 너뭐 걔한테 선생님한테 일르라고 그랬다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뭐. 어나 죽고 싶어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왜 약한 애들을 건드려 <웃음> 너 미쳤구나 어? 일로와봐 어..어.. 내가 사실 네 친구 잡아놨거든 네 친구 구하고 싶어 어? 어 어디다 잡아놨어? 어디다가? <웃음> 야 친구 구하고 싶으면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봐 그럼 내가 네 니들 구해줄게 풀어줄게 으 <웃음> 진짜 니들 너무한거 아니야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임마 야 할아버, 해 어디서 말이 많아 흐흐 <웃음> 알았어 꼭 구해줘 <웃음> 에이 하하하하하 <웃음> 야 얘들아 얘 진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니까 지나간다 하이 <웃음> 자식 넌 말로 안 되겠구나 야 밟아 찾아가면 영리 많은 인간이 찾아야 해 기운을 쐬어 영리 아, 으로 일생 친구를 찾아야 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아, 아, 뭐야 니들 봤지? 어? 얘얘얘 아까 그쪼말했던놈 맞아? 얘왜 이렇게 커진 거야? 나만 이상이 느끼는 건가? 어? 어 이건 뭐지? 뭐지? 내몸 안이 뭔가 묵직하고 어,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생긴 거 어, 같은데? 응? 너 뭐야 솔직히 얘기해 봐너 외계인이야 뭐야? 이시식이 아, 악 으악! 울 야! 으이! 야! 이이 어? 아니 뭐지? 아 이거 쇠떡이를 때린 느낌인데? 아 손아 아 너무 아픈데? 예! 너 찍고 싶어? 더이상 깨르지 말라고!!! 어? 어? 어떻게 어? 어저큰덤치가내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수 있는 거지 음 맥정 내가 너만 꺾으면 학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냐? 어? 더이상 애들 돈 뺏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만 할수 있는 거냐고!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야! 발봉! 그만 때리라고! 야! 야! 어? 야! 그리고 야! 야! 어? 이야! 오, 오, 오? 진짜 왜 이래 내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지? 아, 고 멍하니 정말 미안하다. 아. 어디서 가짜 오라을 야짝 죽고 싶어? 얘를 때리지 마! 아, 도망가야지. 아, 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이 진짜 안 되겠어! 쫓아가서! 일찌를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안 돼, 고봉아! 어? 무슨 소리지? 어? 누구세요? 안녕? 나는 하나야. 네? 누구신데요? 너는 나와 같이 이제 팀이 될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혹시 네몸 안에서 뭔가 큰 힘을 못 느꼈니? 어? 어 맞아요, 아까! 진짜 제 몸만에 뭔큰 힘을 느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위겐이 네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거벙벙벙벙벙.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거벙벙벙벙벙. 나는 네몸 속에 있다. 모습을 보여주겠다. 어?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실? 아, 오, 오, 오. 당신이 위겐이라는 사람이에요? 반갑다. 저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 그냥. 그 목소리가 좀 거슬러서 그런데 에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알았다 아아아둘셋셋셋 셋, 셋, 셋. 괜찮네? <웃음> 아네 이제 좀 낫네요 그래 반갑다 나는 위겐이라고 한다 오늘부터 하나와 팀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악귀들을 퇴치하는 게 너의 임무다 알겠니? 어?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임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나는 너의 몸소리로들어가나 야! 야! 어, 아아아아아 어, 다시 들어오셨나? 들어오셨나요? 들어왔다. 알죠. 거기 목소리 큰 너. 하나누나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어떡하 어. 막기를 견제했어 거봉아. 자. 출발하자. 예? 출발! 오오! 오! 어떻게 날지 누나 저 어떻게 올라가요 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구봉아 너도 할수 있어 자 어서 올라와 내가 할수 있다고? 어? 음, 좋아. 좋아. 좋아 조금 올라가 볼게요 이야!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됐다 누나 어, 저 하늘을 날수 있게 됐어요 그럼 우리 출발하는 건가요? 그래 구봉아 아끼는 잡으 가자 출발 출발 아, 미안합니다 누나 출발 <웃음>